아니면 수레를 만들어서 끌고 다닐 수 있는데 아, 무게 때문에? 네그 수레에 이제 집 넣어갖고 이렇게 손으로 끌고 다니거든요 그거는 비추인거 같아 왜요? 장본가는 네, 네, 네, 네. 트롱 같은 거면 트롱 같은 거 나오면 어떡해 그거 다 뽀개질 거아니야요 땅바닥에도 놓고 이제 전투해야죠 어 이 새끼들.. 저저저저 독불이네. 독불이네. 뒤에 독불이네. 뒤에 독불이네.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독불인다. 독불인다. 이게 잖아 전투 계열로 버렸어. 뭐야? 절대 <웃음> 왜 멈춰있냐? 아 중량 초과. 오 투사 투사 투사 투사. 좀만 이쪽. 총 와야 될것 같아. 어, 여기도 추석 문에이 있네. 가까운 상관이 없는데. 예. 네. 아직 멀어서 뒤일지 모르니까. 그렇죠. 어, 화살 다 썼어요? <웃음> 네? <웃음> 대 제작대 제 대작간에서 만들어야 되나? 네. 좀 많이 만들고 당겨야 다니게... 돼. 아 근데 화살도 그 무게 많이 만들수록 무게 많이 저거 작용하잖아. 음, 그렇겠죠? <웃음> 어떻게 두고 다니라는 거야? 화 화살을 두고 다니지 말라는 거야? 방패도 그 대형 방패가 있던데 그걸 끼실래요? 그것도 나쁘지 않지? 음. 일단 나중에 이거는... 여기... 잠깐만... 네? 여기 에 상자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털었어요. 아, 위에? 네. 언제 털었대? 빠르게 둬라 아, 아까, 아까 진작에 털었죠. 느낌이 3D 디아블로 같아. 디아요? 음, 3D 디아블로 같다고. 음... 아 약간 좀 그런 느낌도 약간 있죠저집 거의 도착했는데... 저리님왜 아직도 음... 거기 있어요? 얘기했잖아, <웃음> 스테미너가. 스테미너가 딸리되니까. 제가 놓고 빨리 갈게요. 아니 그게 아니고 스테미너가 50밖에 안 된다고 60인가? 아니 무게 때문에 또 스테미너가 무게는 상관이 없어. 아. 그래요? 스테미너가 80. 그리고 가다가 사슴이 있으면 사슴은 다 잡고 가는 상황입니다. 사슴가죽 필요해서요? 음 투구 업그레이드 해야지. 어, 저 7개 들어보았어 이게 앉아 있으면서 운신해갖고 가면 못 보긴 하네, 사슴이. 그래갖고 거즘 도착하면 잽싸게 달리면서 그냥 치면은 한방에 죽어버리니까. 어? 뭐야? 연필 연필로 바뀌었네? 네? 통나무가 연필로 <웃음> 이렇게 들렸어 일단. 주석은 여기다 넣어놓게. 최저. 네. 안돼, 그쪽 떨어지면. 어 어. 어, 죽는다. 어, 죽는다. 어, 죽는다. 어, 어, 어, <웃음> 어. 철이님이 암살 하시려고 했어. 아, 그건 아니고, 아니,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쪽으로 나오면은 나오면서 니가 아? 나보고 암살 한다고 그렇을 <웃음> <고민을 웃음> 하시면 안 되죠. 에, 별로 아이씨, 난쟁이 새끼야. 아, 진짜, 뭐, 어? 이렇게 고요할 때 이런 음악, 플루스로 나오는 음악, 적응이 안 돼. <웃음> <웃음> 음... 혹시, 네. 그, 제작대 4단계로 업그레이드 좀 불가능한가? 작업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지금 제작에 우선 대장간을 줘야 되요다 대장간이 석탄 돌 구리. 석탄 돌 구리. 오 구리칼 <웃음> 자, 이제 청동이 됩니다. 아, 뭘 만들지? 화를 만들라니까. 화를 만들려면 청동 도끼를 만들어서 그... 저 나무를 캐야 돼. 딱딱한 나무. 근데 화를 만들 데미지가 많이 오르나? 일단은, 나는 일단은 버티는 용도고, 단호가 딜을 많이 할수 있는 용도로 만들어야 돼. 음. 뭐, 활을 만들던, 뭐, 밖에서 뭐를 쏘던, 일단은, 기본적으로 딜량이 높아져야, 나중에 레이드 할 때, 나는 죽어서 뛰어오더라도, 데미지를 조금이라도 더, 할 수가 있잖아. 음, 어차피 만든 활도, 어, 철이님 거, 내, 제거 이렇게 두개 만들 수, 만들면 되니까, 왜냐면 그 저거 나무로 캐는 거라, 음, 도끼만 있습니다. 템창 거기 쭉 나와요? 뭐 만들 수 있는 거? 대장간에서네 구리 칼 밖에 못 만들어 어? 잠깐만요 요거 먹어봐요 뜨죠? 어? 그렇네? 어 많이 떴어 청동검 와 청동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청동검? 음, 순수목기 내구도 1 0 35 차이가 많이 나네 성동검이요? 음, 성동 여 8개가 필요하네 근데 마, 당분간은 뭐 만, 만들 수 있을 않나? 것 같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저기 없잖아 재료가 없잖아 더펴야 되잖아 짐이 있어 우리 캐온걸로 검 하나는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래? 네 어... 아따야 그동안 수했다 네? 아니, 빠다빠다 엉덩이 그동안 수고했대 <웃음> <웃음> 아니, 빻다라고 <빠따라고> 하냐고. <웃음> 이거, 에이. 이렇게 하자. 지금 어차피, 지금 우리 청동으로 가야 되잖아? 네. 그러면은, 일단은, 되는 대로 한 피시씩 계속 맞추면서, 계속 구리부터 먼저, 제 캐, 구리 캐고, 주석 캐고 하면 안 돼? 그래도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수레를 먼저 만들면, 많이 캐올 수 있으니까. 어. 끌고 와갖고, 짠득 실어갖고 또. 나 아, 어... 난, 난, 난 지금 뭐안 들어갔지만, 수레 천성.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나. 그 생각은 못 했네. 음.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가? 술에 수레 만들어갖고. 응, 음, 응. 음. 근데 술에. 수레... 그럼 난 지금 여기라도 음. 키울까? 술을 만들고. 어, 총통 하나 아까 들고, 들고 계시오. 청동? 예, 네, 자, 아까 드린 거. 어. 여기다 넣어놓을게. 응. 음. 음. 여기, 여기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뒤쪽, 뒤쪽. 어, 첫 번째. 이러면. 아, 진짜 북은 바꿔버리고 싶다. 음. <웃음> 아 씨. 가만히 있으면 진짜 졸려. 대빈은 아니예요. 수레 만드는데 청동 별로 많이 안 들어가네요. 아, 그래? 네. 철인이 칼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한번, 만들어봅시다어만들었어요 술에 하나 오우 나무 줘볼래? 떻 어떻게, 한번 어떻게, 어떻게, 어고다 <웃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 어이씨, <웃음> <웃음> 자 잠깐만, 오 대미지 줘. 아, 잠깐만 이거 그 다시 e 누르면, 네, 손잡이 아닌가? 있는데 놓고 풀려요. E 네, 저도 밥먹올 잠깐만. 음. 밥 먹고 우리 다시 해. 어, 먹고 다시 해. 이거 서버 끄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네, 예. 네. 만약에 행여나 그 이상한 놈들 와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러면 안될것 같아. 먹고... 잠깐만. 네. 끄기 전에 이거 돌땡이 좀 먼저 좀뽀게 돌땡이 먼저 뽀개놔야지. 아까 돌땡이 부딪셨더니 흐려가 데미지 부어가지고. 음. 아까 검 나왔어? 혹시? 아니요 지금 죽에 굳고 있어요 어 땡큐 이거 보고 알비온 온라인을 만들었나? 어 왜왜요? 알비온 온라인이라고 요즘에 한창 저거 하는 거 있잖아 비슷해요? 응 음. 음... 응. 자, 여기 무기가 여러 개 있어요. 청동 아트가이어, 청동 철퇴, 청동 검. 쇠스랑은 뭐지? 흙을 경작하는 데서. 흙을 한번 들어볼까? 청동 창도 있어요. 창을 쓰면은 저걸 못쓸것 같은데? 방패를 못쓸것 같은데? 아니요, 여기 아트가이어가 양손이고, 창은 한 손이. 음. 던질 수도 있고. 청동 철퇴, 한손 무기. 타격이네. 네, 그. 내가 좀... 지금 문공이를 들었잖아. 네. 그러면 철퇴를 드는 게 맞네. 아. 그래야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근데 뭐 레벨이 올리면 되니까. 올리면 되는데. 철이님 마음에 드는 걸로. 아니면 한 종류씩 다 만들어서 해보고 해도 되고. 음. 일단은 철태를 드는 게 나을, 지금 안, 안 만들었지. 네, 거기 철이님 만들려고 넣어놨어요. 저... 음, 어디? 저기... 이, 뒤쪽 거에, 그, 제일 끝에 거에 있어요. 어어, 어, 땡큐. <웃음> 이게, 내가 뭐, 보... 육류용 칼도 만들 수 있네? 아니 그거는 이제 뭐야 가축 같은 거 길들이는 거 도축할 때 쓰는 거. 가축 조각 세 개. 오이 청동 도끼도 세네? <웃음> 나무 베는 게 아니라 몬스터를 베도 세네요. 가죽 조각이 없다 아, 가죽 조각 드릴게요 제가 다 들고 있는데 어. 가죽 조각 3개가 필요 <웃음> <웃음> 걷는 거 봐봐 이 오른쪽 제일 끝에까지 넣어놨어요 어... 중량 초과 어 잠깐 나못 걸어 나 죽었어, 나온 배다가. 아! 왜? 깔렸어. <웃음> <웃음> 역시, 나, 나랑 똑같구만. 아니, 왜, 앞으로 쓰러뜨다가 갑자기 옆으로 넘어가냐? 아 어? 오. 철퇴, 철퇴예요 어, 철퇴. 오 대미지 봐씨한 마리 잡아봐야 될것 같은데 해 같이 하게 저거 사 갖고 들어 아 맞다 그리고 이거 접을 때도 할수 있어요 왜 자, 자기 서버 열어서 하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참가할 때그 인벤토리 들고 있는 걸 그대로 들고 넘어오거든요 아 그래 네, 캐릭터 능력치랑 이걸 전부 다 들고 넘어오는거예요 음... 그래서 어, 혼자 할때 하다가 이제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로 끄면 그대로 장비 다 들고 가는 거잖아요? 음, 음, 음. 그럼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데서 하다가 같이 할때또 넘어오면 은 이제 그 장비 그대로 들고 넘어오는거 음~~ 그거 하나는 괜찮네 주이 오오 철이님 쳐들어왔어 애들철이님응 갔어 나왔어 야 오오 오, <웃음> 오. 봤어? <웃음> 다 죽였어 어 <오, 웃음> <오>, 살려주, 살려주 <웃음> 살려주세요 <웃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쏘지말고 아, 쏘지말고 다쏘지말오 어으 투사, 투사해 어우 좀만 피해봐 테미널 네. 채워줄게 차린님 뒤뒤뒤뒤뒤 뒤, 뒤, 뒤, 뒤. 애들 계속 온다 애들 계속 와아 아, 죽었어 아니 아까보다 두배만나졌는데 되게 어... 많이 잡았는데? 어우.. 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오지? 어 그래도 이번에 우리 철이 있어갖고 좀.. 시드라이에 터치하면 돼어 계속 오는데 애들? 하하 <웃음> 오 왜이래? 아아 아파 아파 아파? 아파다고 아나찌야되겠다 어, 일단 일단 찢어 <웃음> 방오구 하나도 안찾어 <웃음> <웃음> 오이 도끼 좋다 <웃음> 도, 도끼도 센데요? 왜 애들 계속 오냐? 너 어, 내가 방하고 쳐보자. <웃음> 철이님 팬클럽이 장난이 아닌데? <웃음> 애들이 사인해달래요. 어허! <웃음> 어허!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어, 아,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살려주세요 어, 다죽었다어 보람이 있지? 장비 네. 밀어준 보람이 어. 겁나 많이 잡았거든? 네, 엄청 많이 왔어요 계속 왔어요 계속 오더라고 참나무가 어디 있나? 홍나무? 참나무? 참나무? 예 네. 참나무는 모르겠어. 메틀님은 무기 뭘로 하시고 싶습니까? 물어보잖아. 무기 뭘로 하냐? 디코로 뭐. 좀. 어, 오뭐 이거? 총알래. 에? 없어. 총총 없어요 지금. 오, 바이, 오, 바이킹이 오. 사는 시대에서 무슨 총을 찾아요? 에? <웃음> <웃음> 네? 바이킹이 사는 시대에서 아 있나? 없지 없, 없죠? 그땐 안 나왔죠? 화약도 없지 않나? 그땐 잉글리시 제일 끝에 거 제일 끝에 거어 거기서 제일 잉글리시 그 어, 우측으로 돌리다 보면 한국어 있어요 소 조금만 줄여줘 메틀님도 음. 저처럼 활을 쓰는 게 어때요? 설리님 목방 세우고 둘이서 뒤에서 어, 하는... <웃음> 아 설정 아리지 주변에 음와 철태 있잖아. 예. <웃음> 존나 세다. 철대로후대로 까니까 그냥 피가 쫙쫙 빠져가지고 그냥 역시 저기 캐로 가자 청동 캐로 가자 청동 네, 잠깐만요 저, 저 이거 참나만 하나 캐서 활좀 만들고 응응 음, 음. 게임 시작 주석 광석이 있네 음, 게임 시작 캐릭터 선택 새로 생성 만들어 머리카락, 머리카락, 대머리야? <웃음> 빠꾸도 같이 하면 좋겠는데 아, 어, 맞아 빠꾸도 좋아할 것 같아 저거 해그고땋단머리로해그 남자 여자인데 대머리로 좀 고시기 하잖아. 어, 뭐? 그뭐뭐뭐뭔 머리하라고? 그 다음 거. 뭐? 싫어 이 성미. 안뭐 필요해? 원목. 원목? 네. 내가 원목 하나 구해왔는데. 구해... 그게 다섯 개인가 여섯 개 필요해. 와 사슴 한 방. 철퇴로 대가리 뚜껑기 내려치니까. 이게 무슨 나무로 캐야 좋더라. 와 이거. 네. 이렇게 하면은 이 철퇴 지금은 당분간은. 성동이랑 이거 캐가지고 장비 업그레이드하면은 동굴 가는 거는 쉽겠다. 음, 그렇죠? 어, 근데 커서자. 동굴을 뭐, 이제 굳이 갈 필요가 없을 텐데. <웃음> 아니 저거 뭐냐, 뭐다뭐 뭐 잡아야 된다면서? 어 이제 우리 거기 구해왔잖아요. 거기 동굴 갔던 이유가 그용광로랑 그거 만들려고간 거예요. 아 그래? 네. 이제 그 다음 보스 잡으려면 우리 그 검은 숲에서 그 보라색깔 뭐 있었잖아요 애들 계속 튀어나왔던 네, 거. 그거를... 저기 단호 예. 그 미안한데 저거 저거 메텔. 예. 뭐좀 만들어줘 템 좀. 아니 아니 중신기 제일로 튼튼한 거 아니야 뭐에 벗어줘. 그럼 <웃음> 당신 못 빠갈래? 아뭐할 거면 벗어주고. <웃음> <웃음> 어, 어. <그걸> <웃음> 잠깐만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얼른 봅시다. 우리가 지금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야. 못해, 이거. 아니, 뭐가 올라갔어, 내려놔. 집을 수 있는 거는, 어, 지민 오만 많아. 요거 좀 집어. 일로 와서. 요기, 요기, 요기. 반짝반짝 그래. 어. 그냥, 그냥 지나가면 자동으로 집어져. 아, 이... 요거도 요거도 좀 집어 어. 이쪽으로 따라와요 아, 따라와, 그루터기 아니니까 따라와 그냥 여기 음. 우리 집이야? 응아 음. 맞다 배탤링 여기 위에 2층 침대 음. e 눌러봐요. 이 눌러봐요 2층 침대? 여기 새로 그.. 그.. 이... 어어 어, 됐어요? 어자 어. 한번 누워 봅시다 침침대. 아 누웠어. 철이님도 응. 한번 누워봐요 누워지나. <웃음> 아 누워졌어 아까. 예? 네? 아까 누워졌다고. 근데 네, 난 까마귀가 나오냐? 그거 튜토리얼 알려주는. 언제 일어나니 너? 자동으로 일어나. 일어나면 돼 지금. <웃음> 움직임, 이루, 움직임, 이로라지, 뭘 어떻게 이러라니 아 우선, 그러면은, 사슴 방어구로 입읍시다. 메탈님, 어? 여기를로 와보세요. 자, 우선, 어, 철이님이 훔쳐갔어. 응, 뭐야? 이거, 이거, 바닥에. 바닥에. 그거 인벤토리 탭 눌러서 오른쪽 클릭해요. 방어고, 상하이고 그리고... 우측기. 어 이거를 드래그해서 어. 이쪽에다 올려놔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두 번째 거. 어, 요것도. 음, 우선 청동 도끼는 제가 우선 쓸게요. 요거. 그리고 요거는... 어, 도끼. 철이님이 훔쳐왔어, 또. 아이 참... 어디다 너는 봐? 그냥... 여기 도끼, 도끼. 어. 어. 그 나무 캘때 쓰는 거고요. 도끼 무기 어디서 무기는 화 아, 우선 몽둥이를 하나는 만들어서 쓰고 활은 원목을 구해야 돼서. 올와봐 이거 도끼 이거 써. 아니야 내 거구나 이건 내가 써야 되는구나. 네. Sorry, sorry. 그게 아니고 비슷비슷해요. 응? 음. 어? 버리면 돼? 어디다 버려? 나무 주스라 그래서 주사는데. 그거 템창 밖으로 그냥 집어 던지면 던던져지고요 아니면 상자에다가 넣어놓으면 돼요. 대충. 이거. 어. 어. 오케이. 이거. 우리 구리를 캐야 되는데? 유적이 친육은 버려면 됐나? 에? 유적이 친육은 버려야 돼. 어, 어어어어 어. 이제 그거 안 입으니까. 엄마 전 그거 입고 있는데? <웃음> 전 그거 입고 있는데? 가죽이 어? 없네 가죽이 가죽... 여섯 개 있어요 여섯 개 일반 가죽 여섯 개 있어? 네 여기 가운데 가운데 아래 아 이거 또 구분해서 저거 해야 하나겠다 명패랑 이거 해서 집을 좀더 늘려서